공기 2572년 충계석전대제가 21호전 울진양교 대성전에서 유림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기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전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석전대제는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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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반교찬자가 진행 순서를 낭독하는 집례를 맡아 거행된 이날 울진양교 충기 석전 대제는 10시 30분 거행됐습니다. 분원관에는 사연길, 엄경섭 배추 홍덕표, 알자 김명중 찬인 권두진, 봉양 남세원, 복록 임경하 사준 정경숙, 김기남, 봉장 남계식, 전작 김용섭, 장생 홍성대, 장찬 최중봉, 통할 이성균, 학생 이혁석 관세 박순덕 장의가 맡았습니다. 이날 석전봉행은 초원관이 향을 피우고 패백을 올리는 전패례를 시작으로 초원관이 오성위 앞에 첫 잔을 올리고 대축이 충문을 잃는 초원예, 아원예, 종원예, 분원예, 은봉예, 막요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울진양교 대성전에는 대성지 성문선왕인 공자를 비롯한 안자, 자사, 증자, 맹자 등 오성과 주돈이 정의, 정호주희등 송조사연, 그리고 설총, 최치원, 안양, 정몽주,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 김인우, 이희성훈 김장생, 조원,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등 우리나라 18연의 위패가봉안돼 있습니다. 울진양교는 전통유교 문화의 뿌리를 찾아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유교 전통의식에 따라